지민이 나 구독 눌렀어? 안 눌렀어? 안 눌렀으면 빨리 누르고 가? 구하 사실 사무실 잘안 가요 맨날 애들끼리 그러고 있어 아니 근데 오늘 너무 빨리 지상으로 옮겨야 되겠다 생각을 한게 저희가 이제 면접 시간이 돼가지고 회사를 딱 갔는데 아니 우리가 이제 차대려고 하는데 거기 위에 수행님이 나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밖에 우리가 올 거를 알고 밖에 나와 있는 건가? 아니면 직원, 다른 그 면접자분이 올때못 알아볼까봐 이렇게 나와 있는 건가? 이렇게 해가지고 딱 내렸다? 그래서 대도님이, 어, 수행님 왜 나와 있어요? 그러니까 아, 햇빛제로 나왔다고. <웃음> 그래서 혼자 나와서 밖에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. <웃음> 어, 너무 마음이 <맘이> 짠하죠? <웃음> 우리 사가 지하니까 햇빛을 잘못 보잖아요. 그래가지고 밖에 올라와서 햇빛제러 왔대. 광합성 우프우프 그래가지고 가끔 저희 직원들이 전에 뭐 벚꽃이 필 땐가 그때도 셋이서 쫄랑쫄랑 다니면서 막 햇빛 쬐고 이러더라고요 셋이서 벤치에 앉아가지고 햇빛 쬐고 왔다고 빨리 돈 벌어서 지상으로 빨리 옮겨야 되겠어요 음. 만약에 새로 뽑은 직원이 마음에 안 맞아서 인력 공백이 생길 확률이 높을까요? <웃음> 글쎄요 모르겠는데, 수행님은 맨날 그런 얘기 했대요. 그 전에 이제 수행님이 일이 많았잖아요. 그러면서. 수행님은 다음에 직원 들어오면 엄청 잘해줄 거라고. 그래서 뭐만 얘기하다가, 어, 우리 직원 들어오면 뭐, 뭐 하자 이랬는데, 수행님이 뭐 그런 말할 때마다, 안 돼요. 그러다가 나가면 어떡해요. 뭐, 아, 그러다가 그만두면 어떡하냐고. 그래서 자기는 엄청 잘해줄 거라고. 맨날 잘해줘서 그만두면 절대 안 그만두게 잘해줄 거라고 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어 그리고 건강 건강 도우미 우리 회사에 애들이 뭔가 어디 안 좋은 것 같으면 은 항상 이제 건강식품을 권하죠 뭐 이제 위장에 좋은 약이라던가 뭐 눈에 좋은 약이라던가 이제 뭐 건강에 좋은 것들 그런 것들 이제 아이들한테 많이 전파를 하고 그래서 벌써 이제 눕히도 막안 먹다가 눕히도 지금 약을 한세 개를 챙겨 먹는다 그랬나? 비타민이랑 눈에 좋은 거랑 뭐하고 뭐 먹고 해녀는 잘안 먹으려고 하니까 맨날 옆에서 이거 먹어야 된다면서 우리 이제 나이도 있으니까 어? 이 건강을 잘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면서 맨날 먹으라고 그럼 해녀가 맨날 안 먹어요 이러면 <웃음> 계속 막볼 때마다 이거 먹어야 된다면서 눈, 눈에 좋은 약이랑 뭐 어, 비타민이랑 이런 거 <웃음> 그런데